이제 뒷머리를 어서 이렇게 잘라오셨는데 일단 난감하죠. 우리 눈으로 봐도 그리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지 더 이쁘, 이쁠까 하는 어떤 마음에 한번. 잘라봅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요 여기 밑에 부분이 너무 하얗다 보니까 윗부분하고 너무 격차이가 나서 헤어라인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투블럭 바가지 같은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윗머리 같은 경우가 지금 가마가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어, 함부로 이쪽을 많이 자르지 못했던 거죠 이쪽을 많이 자르게 되면 여기가 많이 떠서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많이 건들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동그랗게 나왔는데, 요거를 좀 한번 조금만 더 올리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한번 좀 잘라보려고요. 네, 일단 봅시다.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층을 살짝만 더 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러면 약간 좀 그라데이션이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밑에 라인부터 너무 하얀 부분부터 윗부분이 조금 회색 계열에 맞춰서 약간 이렇게 흐리게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낭창 낭창 보단 찰랑거리게 살짝 그 끝쪽이 너무 이렇게 뭉쳐있지 않게 잘라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자르게 되면 지금 층이 좀 한결 좀 이렇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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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은 뭐 많이 자를 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좀나올것 같습니다 훨씬 더 깔끔하고 좀더좀 좀 가벼워졌죠 그래서 약간 층을 잘 내달라는 어떤 메시지로 제가 오늘 한번 요거 영상 올려봅니다 이렇게 잘라 주시면 훨씬 가볍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일단 한번 아 훨씬 낫네 밑에를 한 6mm정도 밀었으면 좋았을건데 한 요건 한 3mm정도 밀었던것 같아요 이 부분 3mm정도 밀어서 뭐, 하얗게 되고 투블럭으로 자른다고 뒤통수 쪽에 약간 요렇게 좀 여기까지 올려놓은게 있어서 아마 요게 이렇게 뜨는 부분이 방방 해가지고 좀 약간 어, 이렇게 투블럭으로 자른다고 했던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잘라주시면 훨씬 더충도 가볍고 뜨는것도 없고 네, 깔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좀 많이 깔끔해졌습니다. 어, 돌아다니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화이팅입니다. 블랙 형, 초보 미용사 화이팅, 블랙 형, 구독, 구독, 구독. 좋아요, 좋아요. 알림 설정 꾹.